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 입니다 오늘은 제가 주로 아침저녁으로 하는 세이프 페이스리프팅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 합니다 저도 병원에서 정말 웬만한 리프팅은 뭐할수 있는 만큼 하고 콜라겐 시술도 하고 정말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는데도 환하게 웃고자 하면은 이게 약간 좀 딱딱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중력 방향에 의해 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아래 쭉쭉 늘어나니까 사실 웃는 모습도 가끔 힘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편하게 웃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웃어보세요. <웃음> 사진 한팍 찍어보세요 어떤 느낌인지 생각보다 웃는 모습이 환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웨딩 촬영한다고 막 환하게 웃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웃다가 얼굴에 경련이 일어난다고 그런 말씀도 하거든요.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 입꼬리 올리는 운동을 많이 해야 광대 있는 근육이 강화돼서 이게 리프팅되는 그런 효과를 볼수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약간 쉼으로 이런 표정으로 있으니까 이 아래쪽으로 아무래도 이뭐글 력이라든지 지방이 아래쪽으로 다 내려오고 흘러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웃는 모습도 쉽지도 않고, 어쨌든 표정이 딱딱한 그런 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침 저녁으로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이 핸들링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해 별로 특별한 거 아니에요 사실 이 광대 근육을 올리기 위해서 뭐 입에 물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건좀 어려운 거 같고 저는 주로 집에서 아침 저녁으로 세안을 하고 나서 로션을 바를 때 하고 있거든요 기구를 이용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이게 좀 피부가 얇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구 괄사 같은 걸 이용하는 게좀더 쓰라린 느낌이 있어서 저는 주로 그냥 로션을 바르면서 하고 있거든요 로션을 가 듬뿍 묻힌 다음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펴발라줍니다 사실 일부러 이거 찍는다고 메이크업을 안 했어요 어때요 쌩얼 괜찮아요 <웃음> 그래서 우선 목을 먼저 합니다 목을 리프팅하는데 방향을 이렇게 따라서 해줘요 근데 뭐 특별한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위로 쓸어 올리듯이 이런 방법으로 저는 리프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을 따라서 아무래도 여기는 그 커다란 멋을 보이잖아요 근육이 보이잖아요 여기를 따라서 림프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볍게 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목을 좀 쓸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얼굴 아래쪽 턱을 따라서 이렇게 쭉쭉 올려주는 거예요. 저는 주로 이거를 1 0번 카운트 한다는 느낌으로 해요. 그리고 이걸 한 손으로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아침 저녁 시간도 없고 피곤한데 양 손으로 쭉쭉 올립니다. 이렇게 쭉쭉 10번 정도 올리고 그리고 턱선을 할 때는 주먹을 쥐어서 이렇게 쭉쭉 올려요. 쭉쭉 쭉쭉 올리고 그리고 여기 있는 근육들이 보면은 딱딱하고 뭉쳐져 있어서 우리가 약간 입꼬리 올리는 게 굉장히 방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소프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위아래로 풀어주는 이런 것도 한 10번씩 진행을 해요. 10번 이렇게 진행을 하고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 더 덜어서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올리면서 한 3초 정도 꼭 눌러줘요. 누르고. 옆으로 펴고. 또, 뚫고, 옆으로 펴고. 내가 이거 몇번 하지? 음. 근데 어쨌든, 1 0번 정도 하고자 생각하면서 하고요. 그때그때 달라요. 뭐, 바쁘면은 사실 이걸 빼고 그냥 리프팅 하는 것만 하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걸 쭉 올리는 방법. 따라서 쭉한 번에 올려줘요. 번쭉 따라서. 이게 또 광대도 올라간 효과도 있지만 아침이 되면 눈뜨기도 어려워요 눈을 이렇게 팍 떠야 눈이 환하고 시원한데 이렇게 뜨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마사지를 하실 때는 어, 눈도 같이 이렇게 풀어준 게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눈을 할 때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드레인해서 이렇게 빼는 방법 여러분 아마 마사지샵에 갔으면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빼는 방법 끝까지 팔자주름을 따라서 올린 다음에 눈앞꼬리까지간 다음에 쭉 쓸어 올리면 돼요 1시번 10번. 1 0 간단하죠 그0번1번 그렇죠? 10번. 다음 눈. 눈썹을 따라서. 1번. 10번. 1번1번1번1번1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이0번 10번. 10번. 10번. 10번. 10번. 그리고 약간 미간주름도 자다가 우리가 인상 쓸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아침에 난 잠자고 일어나면 여기 깊게 주름이 패어 있다고 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아침 되면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요 눈뜨기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뜬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 방향으로 리프팅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눈가를 올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쭉쭉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침저녁으로 10번씩 달라졌어요 <웃음> 저는 이걸 매일 해요 매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웃는 모습을 활짝 웃은 다음에 카메라 사진을 탁 찍어봐요 그러면 내가 뭔가 활짝 웃는 모습이 안 되는데 마사지를 하고 나서 내가 다시 활짝 웃는 모습을 찍으면 입꼬리도 더 올라가 있고 눈도 좀더 커져 있다는 걸 느끼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아침저녁 마사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처음부터 더 활짝 웃어지죠 응, 응. 이렇게 활짝 웃는 연습을 해야 앞광대 근육도 살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여기 근육을 강화 를 시켜야 이게 리프팅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침 저녁으로 내가 큰돈 들이지 않고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 그리고 또 리프팅 시술을 하고 난 후에도 효과를 오래 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페이스 리프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자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곧 봄이 오는데 예쁘게 화장하고 좀 밝은 모습으로 사람도 만나 만나고 싶고 그러실 텐데 한번 페이스 리프팅을 꾸준히 한번 해보시면은 얼굴에 달라진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전또 다음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